요정을 떠난 여정. o 마이갓 God, e v 좋죠. 와 부산이다 부산. 보스산. 근데 배운 적은 많은데 굳이 영토는 절로 가야 되고. 그래요? 네 반대 방향. 재밌네. 좋아. 안녕. 와, 왜 이렇게 좋아? 좋아. 와, 왜 이렇게 좋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우 와, 미 와, 다 와, 와, 와, 바로쿠아오션뷰네 셀피 우야 여기 같이 먹을 수 있는 숙박도 있다 와이 정도면 몇 평이지? 미쳤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 했지? 개미집 아니 아니 이 거리가 여기가? 해운대 해운대 좀더 바다 한번 찍어야겠네 근데 개미집 지나쳤는데 어아 장어 먹으러 간다 했지? 어. 안녕하세요 가자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입에? 여기 다 술집 같네? 일단 들어가야겠어. 우와 여긴 장어 덮밥집이에요. 브레이크 타임이야! 어?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장어 덮밥을 먹으려 했지만 브레이크 타임이라 못 먹십니까 어쩔 수 없이 개미집 낙곱새를 먹으러 가요. 어? 이거 왜 네? 이아니그러 네? 아, 아! 아, 네. 네. 아니다. 어, 다르다. 다르다. 네네. 다르다. 아니에요. <웃음> 무한 사람이 와줘. 지금 제가 입은 건데 이렇게 롱부츠에 원래 이렇게 나시에다가 이렇게 나시에다가 진짜 얇은 가디건 많이 으러했는데 여기 진짜 겨울이에요. 그래서 트리닝 후드 집업을 붙쳤어요 너무 언바런스 하지만 멋부리다가 얼어 뒤질거 같아가지고. 안녕. 부산에 있는 개미집 낙곱새 먹으러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원에서 낙곱새 먹어서도 부산 낙곱새는... 아니 근데 그 원래 낙곱새가 부산에 맨 처음에 있었던 거에요? 잘 먹으십니다. 요정아, 응? 콩나물에다가 김이나 이렇게 해서 섞어먹을게요. 예. 이거 먹고 아주 행복한 여행이됩니다 맛있겠다. 맛 찍었어? 와, 그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어 인스타 올려야지. 있 보내 맛있겠다. 맛있내다맛있겠보내있겠다겠다맛겠다다 나 근데 놀랬네. 택시 아저씨가 사투리를 쓰시더라고. 맞아. 근데 나못 알아듣어. 못 근데 대운대가 많은데 굳이 영도는 절로 가야 되고. 그리고 너무 낯설었어. 좀터하신거 같지 않아? 아뇨, 우리는. 아 그리고 진짜? 깜빡이를 안 켜셔, 잘. 스트리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아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 봐. 모르는 거 많아. <웃음> <웃음> 와, 진짜 맛있다. 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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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 바다 너무 오중충하긴 한데 이게 해운대구나 내 인생 첫 해운대 부상 <목소리가> 어 진짜 춥다 진짜 이런 옷 단디 여미세요 여러분 먹부리지 마세요 아 이리 와야 진짜 남자분 <웃음> 이라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머리가 다 떡졌어. 앞머리만 감아줘야겠다. 어우 우와. 소리 들려? 여러분 이거 개 좋아. 생로랑 핑크 쿠션 커버력도 개 뛰고 이 메쉬망 때문에 화장이 퍼프에 균일하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좋고 좋아. 아무튼 좋아요. 양 조리하고 이코 가운데, 코 끝에도 살짝 붉게 해줘. 요 알라 음, 됐다염 이러가 이런 느낌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MBC 유명하신 분인가 보다. 아 네네네. 네, 네. AV 배우여서 제가. 아, 아. 편이 하세요, 저신기해가아 아, 네네. AV 그 약자 아세요 혹시? AV? 네. 모르겠어요. 아발랑까지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웃음> 제가 발랑까지 <맞아>, 가지고. <웃음> <웃음> 친한니까 할수 있는 드립입니다. I'm fucking c r m n g 제가 지금 떨고 가지고 이 난리 났는데 사기 아까워서 이걸 쓰고 있어요 코끝에. 이건 안 떨궜어. 이건 떨구지 않았어. 이건 안떨궈서 완전 새핑원래 이랬었는데. 아, 아요시 해먹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튼 이게 약간 여기는 약간 금빛? 이라이도그 끝에가 약간 핑크빛이 어서 여기 볼리다가도 해도 예뻐 그리고 한 4, 5년 전에 일본에서 사온 건데,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어거지로 쓰고 있어. 그리고 머리를 앞머리만 감아줄 건데요. 분명히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음. 맛있겠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맛있다 맛있겠다. 맛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 맛있겠다. 맛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게 맛있겠다. 성게 겠다 맛있겠다. 맛있게다 맛있겠다. 맛있 오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세번 다녀왔어? 어, 음, 맛있다.